가족 화면 쓴다고 도배하오늘더 싸운다 승기가 돈 주면은 그때 내가 한, 그것도 생각해서 한다고 그랬지 내가 나 근데 지금 승기가 돈 주려면 한 달이 넘게 하나는 남았는데 그러면서 어? 그러면 두 명이 자기가 계산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집 수리하고 본인이 집에 화분 어. 이 화분 값만 해도 돈 몇백만 원이야 근데 자기가 돈 수능완성 능력 썼냐고 직구사게다가 그러니까! 안 써도 되는데 돈써다안 써도 되는 거 좋아하시네. <목소리> 내가 남편을 못 바꾸니까 집을 다 이태리아를 바꾼 거야. 안 써도 안 해도 된다. 그 기분을 자기가 알아? 이제는 못 바꾸니까. 어? 집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내가 바꾼 거 아니야. 그리고 내가 언제 지금 어 연초부터 내가 고배하자 그랬어? 고배하자 했으면 탐정사 내야지. 휴는 날 1,2,3,2니까 그러니까. 하자그러니 자기가 계산해야지. 어디 뭐 고배? 집가져다보고 계산하래 아, 네. 음. 네. 네. 내가 산할줄 알았지 아이고 내가 네. <웃음> 내가 아주 어? 자기가 볼 때는 계속 미친 줄 아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해 아주냐 긴장해야지. 사람이 늘 항상 긴장을 해야지. 바로 긴장 사람. 아.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럴까 <제가> 내일 하고 그니까. 지 그거는. <목소리> <목소리> 말도 안 되는 <돼요>, 소리. <저도>. 그러지 말 자기 그러 그러면을 희한하게 한다잉? 아이고... 남자로 써? 지금 자기남자가그는 형님... 그런 를 했어 뭐장좀생각기좀잡든거 어? 희생을 다 보고 내가. 싶다는데 내내 어? 혜짜를 내, 내 도배하는 거야 아이. 잉가좀 전에 남자라는 표현 썼는데 남자라는 표현 쓰지 마 자기는 아줌마야 그냥 동네 아줌마 이렇게. 남자 자기가 어. 어. 남자 아니라니까 음.